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, 네네 잔향님 반갑습니다 <웃음> 잔향님 여기 끝에 있죠 그옷 어,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여기 선제 선하고 겹치는 거 여기 레이어 가려지는 거좀 지워주실 수 있나요? 여기 잔향님 레이어가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못미쳐다못 지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요 오 감사합니다 올가미틀드다던가 그런거 이용해큐 큐. 큐. 잉? 어? 채팅, 채팅 굉장히 당황하신 듯한데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네 아무일도 없었어요 제가 채색을 잘못.. 이거 기능.. 기능을 잘못 써서 그래요 채색 제가 잘못 눌러 저번에 비슷한 선례가 <웃음> 있었긴 했는데 지도님께서 검정색을 <웃음> 화면 제가 튕긴 줄 알고 저도 <웃음>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죄송해요 진짜 실수예요 그거 튕긴 거 아니고 죄송해요 그렇게 색을 색깔을 덮으이다니 반투명 어, 붓으로 전부 밀었다고요? 케크 <웃음> 어, 그. 예예 제 5인격 판의 록스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하하 <웃음> 나는 제 5인 오인격의 게임을 채패할 것이다. <웃음> 그만할게요. 너무, 너무 제가 몰입했어요. 큐, 큐! 자장님이 좋아하시는 오인격. 아, 잠깐, 저거, 십자는 왜 그으시는. 아, 눈 아, 눈이, 아, 눈이... 아 무서워지려 그래, 저거. 저 흰색, 저거 흰색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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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려서 저 밑에 있는 거하고 연결을 하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짤막하게 그냥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구도가 이거거든요 이거 원래 이 구도를 제가 참고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도예요 제가 그려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그 시선을 위로 올리는 거와 동시에 팔이 이렇게 뻗어야 되거든요 동갑주라고 손의 위치하고 딱 매치시켜야 돼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, 얘는 완전 고개를 완전 뒤로 딱 젖힌 느낌이 나거든요? 근데 저는 조금 앉아있는 느낌이 조금 더 나옵니다. 이러고 라인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, 얘가. 이러고 잡고 있어야 되는데, 이 위치에서 조금 앞으로 튼 거예요. 얘 제가 그린 구도는 이래요. 거음이 올라간 느낌. 얘는 엄청 젖혔거든요? 아까 보시면은,